맛있습니다 맛무네요 맛있어. 맵치맛,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엄청 워낙 맛있네요. 음, 약간, 드럽네요. 젤라면이 음 <sus> 음. 오늘 오후 날씨에 전화를 하고 있나요? 너무 괜찮네요. 도수가 사서 업무 보소 사서 보여요. 음! 이렇게 라면 맛있네. 너무 맛있다. 이거, 계란이. 벌써 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다 먹어요. 거 이거, 이거, 이이좀 매워요 약간 저한테는 좀 매워요. 약간 조금 매워요. 음. 밥 가져오세요. 말하다 음, 맛지막으로해지마 네, 마지막에 먹어야 어요 음, 맛나 면도 맛있 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똥손때를 놀어요 나, 네. 삐오, 미님이셨군요 저는 성우 지원했었고, 저는 성우 지원도 했어요. 완료네 했고요. 음. 음, 맞다. 수원번호는네요요저를요저 지금 요저 지금 뚫었어요. 저 지금 요저지원뚫었 지금 뚫었어요. 저 지금 뚫요저 지금 뚫요요 자연채도 일차 드나봐요. 저는 자연채 있어서 자연채도 넣어놨어요 저렇게. 음, 저는 지금 완지 완료했어요. 아 힘들죠 진짜 힘들어요 성우 지망생으로도 힘들어요 성우 치수생이에요 성우 지망생 또는 치수생 치수생 치수생이죠 성우 치수 성우 수생 치수생 발음좀 어려워요 어렵네요 발음이 네내좀잘망했어요 저는 애니메이션 좋아하기 때문에 왜냐면은... 저는 애니... 애니메이션을 저... 오늘 좋아해서 <웃음> 그렇죠 뭐 괜찮아요 안했어요질에서 맨날 친구를 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연어 주셔서 피님 저도 애니메이션 좋아해요. 해주셨습니다. 오, 오 똑같네요. 오, 오, 오, 야.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군요. 똑같네요. 오, 호랑? 잠시만요. 티영님이 어떤 거 좋아하세요? 해주셨습니다. 아 저는요, 코리어, 코리파랑, 그 로코쿨리랑 그런 애니메이션 좋아해요. 소년춤 스펀스 좋아하고요. 저는. 애니메이션 그런 애니메이션도 좋아 좋아해요. <웃음> 그런 애니메이션 좋아. 그리고 치료도 좋아하고, 대브도 좋아하고, 저는 음예스들 많이 봐서 네 포르투소도 좋아해요. 키영님이 프리즘 스톤 완전 좋죠 해주셨습니다. <웃음> 방금 음성 소리 들으셨죠?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세일러부터 관심도 심취... 채워줬어요. 관심 그예 알려주고 안했음 심... 예 알려주셨어요. 추천 애니여서 은수원형 전사 셀러문이라는애니메이션 그 좋아해요 이건잠시이건 접시, 접시 뺄게요 오랜만에 잠시 거지도 가셨어요 <웃음> 저좀 드셨어요? 지금은요아좀더 드셨구나 점심 뭐드실거예요 뭐 점심 전 아까 라면 먹었으니까 키용이는 해주셨습니 아흐 님이 비빔밥이요 해주셨습니다 오 비빔밥 그 좋죠 저는 저도 비빔밥 좋아해요 병력밥 먹으면 좋은 거죠. 맛있고. 음악 틀면서 얘기할게요. 아 소름 병화 나와요 도성아닌다고 사서보조 지원했어요 사서보조라 성우도 지원도 완료했고 그렇죠첩저 원하는 곳에 취향을 맡게끔 지원했으니까 을 기분 좋아요 키영님이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해주셨습니다 어떤 노래요? 어떤 노 어떤 노래 해낼까요? <웃음> <웃음> 어떤 노래 해낼까요? <웃음> 아이유 채터 어떤? <웃음> 아예씨가 어떤거요? 키영님이 아무거나요 해셨아 아, 아무거나 해달라고요? 아 아예씨입니다 잠시만요 찾고 있어요 <웃음> 아하 uh -huh. 星신지미나나추도마리만여우희와그놈의너츠의마음도코인없이네아시라미나이소노가노마나무지미말이아는기분나신기명작새춤을모아다른지 <笑> 見取り見取り時間空日月一緒にママは夢を見るも는なんだ나えるものだよ <웃음> 찬카우아게네 나 하나 후와 오돌이 나 오노 나 하나 그 하이를 아우나지 그노 마소노케루 나카가이루 에즈 나나 하나 아키마카라 안녕 아카모라이노라 뭐있 어? 응, 안녕, 안녕, 고마워. 자주 만해. 네. 노래 자꾸 못 치하고 사실 처음부터 모르겠네요. 아니 준비 안함 준비 아니. 밀어내지 못해, 밀어내지 못해, 밀어내지 못해, 밀어내지 못해, 밀어내지 못해, 밀어내지 못해, 밀어내지 못해, 밀어내지 못해, 밀지 못해, 밀어내지 못해, 밀어내어지 못해, 밀내어내지 못해, えそんなあやめほらもかわいいじゃないないのあまがいじゃないけねほのひれひめなってこんなにないしょのもかわいいじゃないなのいな 아이, 뱃노래 나, 뱃줄파란 노래요 네뱃청은 나, 뱃줄은 아, 어떤 노래야지? 아하. <놀람> Even t r 미 私の闇, 날유지된다 모노와 함께 울도리도리나나 I know, I know, I know your 무지 v e 동 탈미지째 e r t 이날입이 흉ert이 흉흉한 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 i know you wanna nice money good morning 하나는 오늘 전에 소농 소아하서 너무 가에날 뛰어든지 더 신나 웃어 조금 하나가로 보는 씩씩 We'll 아 u r n it up as 마 can't 나도 e m y s e l 면죽으 l not leave 잠깐만, 내 자꾸 쉬어요. 거리에 스쳐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속에 진짜 나를 찾을 거야 지금 마음 속 바짝 거리 는들뼈 거라면 망설일 필요 없어 그을 찾아 떠나 학교에 넌 즐거운 말지 않잖아 내 눈을 어버렸어내만을 잃은 희미피나 맨상 가슴속에 늙은 어린 나를 피우는 숨어을서 바나나의 꿈그 아하, 이번 내가 어떤 노래 걸어볼까나? 그 다음에는 알카츠. 알카츠가 알엠스타예요. 그거는 저장고 때문에 안 떼서. 저장고 때문에 안돼요 자꾸 걸려가지고. 음. 기억님이 유해주셨습니다. 음. 뭐 동네세요? <웃음> 방금 하세요 주누마의 맹한 날에 마 우울한 날에 넣어 주마 언제나 슬라이이 그래가지고 그래 너야 집으로 가는 길 없게 너무 마마 눈물 마을 저기만한 사라운 모습을처럼 머릿살이 거기 날처럼 알춤에서 는눈눈눈 눈에 어쩔까지가 더뜨근려 어디서 만날까 그눈사 고정 몰래 즈와서 숨어 에 두려운게 울리래가 잃어진 일은 널 만날 후가할수있는 순간 주문누가 우울한 날에는 주문이 언제나 스마일 유애 <웃음> 바람을 날라라서 오늘 치은 인 초코 노로에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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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츠 어떤 놀이 할요음 <웃음> 오케스트라는요 음... 고민이네요 고민 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방금 사이 숨어는 푸르는살에 매운 하늘지나라 여기는 너희들에 날따라가고서내너는들에무음을 네, 요리네 나가 마를힘망듯 아까 쉴 그리 그대의 썸에행이요 신발이 한다는기모도막 신발이와 오죽은 증기나 지금 너루어한날 대신 기나 너거은로 사꾸로의 길을 두려워지고 우린의 온 사랑이요 이런 도고생 물들 안 가누나 하와이 내눈다면은 주내고 싶려야가사먹기수네는 정신에 야자 주사 더즐려서 아, 노이노무이나 아, 노 하나도 열이, 인포, 마, 오늘 나라 야, 마, 너, 나 너, 요리인용은요? 아이씨 저 잠깐 쉬었다 할게요 <웃음> 저 잠깐 쉬었다 할게요 저희 빠삭고 있요1고분으세요 엄마 잘했으면 되세요. 에휴, 다녀왔어요. 에휴, 은하 응. 작권이 없는 노래라 응, 응, 응, 응, 응, 응, 응, 거 응, 요 전화권 전화권요 <웃음> 전화권이 안 돼가지고 전화권 때문에 음. 아한 시인 다내갔네요한 시인 다내가요 벌써 1분 남았을 때 <웃음> 아 사실 후추면 되신나보나뭐 <웃음> 맛있게 드시고 왔어? 응, 음, 또, 뭐, 볼까? 유리 인형. 이 네, 안녕히 계세요. 해주셨습니다. 응, 안녕 갔어. 나중에 또 봐요.